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좀 켰는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아+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 책의 저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오늘 저기 신논현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이 오늘의 키토식 저자 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네 거기에 강연자로 나서게 돼가지고 오늘의 키토식 저자 강연회 갑니다. 가기 전에 제가 여, 이 책에서 연어 그라탕 레시피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고 까르보나라 파스타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 소개해드리고 이 오늘의 키토식 저자 강연회를 갈까 합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? 먼저 재료를 꺼내볼게요 연어 칵테일 새우 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크입니다 슈레디드 그 멕시칸 치즈라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를 좀 소분해 놨어요 계란 두개원래 양파가 있어야 되는데 양파가 없네요 <웃음> 양파 없이 그리고 베이컨입니다 커클랜드 베이컨 자이 정도 재료로 하면 될것 같고 일단 재료 손질 먼저 할게요 요만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말 먹어야죠 <웃음> <웃음> 테이블 맛 이것이 <이러시> 바로 <웃음> 테이블 맛을 더해 <웃음> 파삭이 고소. 하하하하하. 자. 아니, 소리 세번날때마다딱한번리면 어떡해요? <웃음> 뭐라고? 바닥만 먹고 싶다. 바닥맛. 바닥만 바뚜바 볼래 먼저 파를 넣습니다 자, 처음에 할 때는 불을 아주 강한 불로 해 주세요. 그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했던 재료를 다 넣습니다 새우 네, 우선 불을 약간 줄여줍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연어가 눌러붙기 때문에 약간 약한 불로 새우의 수분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베이컨도 넣어줍니다 네, 한 마디로 다 때려놓고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 안이 다 익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휘핑크림을 넣어서 이걸 넣어서 탕처럼 끓여버릴 거기 때문에 한이 정도 괜찮다 싶으면 은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됩니다. 자잘 잡아주세요. 자이 정도 눈대중으로 대충 한좀 어, 한 잠겼다 애들이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됩니다. 이 정도 자, 이렇게 끓여서 아 먼저 후추간해줍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소금 간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치즈를 넣을게 기 때문에 이 치즈의 짠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추 이렇게 그다음은 이 멕시칸 치즈를 넣습니다 치즈를 투하 근데 <웃음> 내가 지금 딱 느낌이 왔어 요 정도 해야 간이 맞아 자 이렇게 걸쭉해진다고 응. 좀 아직 덜 짜요 그래서 소금을 좀 쳐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히든 포인트 하나 도 있죠 바로 계란 노른자 자 이거는 <웃음> 계란 노른자입니다 진짜 신기해. 걔가 놀자. 이렇게 팔아. 좀 열정도 넣는 거지. 여기에는 중요한 또 식재료가 있습니다. 바로 바질잎. 이 바질잎을 좀 넣어줬을 때 한층 맛있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자 자, 끝. 먹자. 이야, 기가 막힌다. 아유,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. 와, 대표님이 요리해주셨다와 너무 좋겠다. 이거 자르세요. 이런 인위적인 리액션 자르세요. 음. 양파가 그러니까 양파가 들어가야 이 밸런스가 맞네. 네, 맛있어. 네, 이제 오늘의 키토시다녀 오겠습니다. <웃음> 출발 교보문고에 도착했습니다 보고 있어요? 지금 며칠 몇 층이죠? <웃음> 네 지금 시간 1시입니다 1시 반까지 오라그 했는데 1시까지 왔어요 긴장되네요. 빨리 발표 좀 해야겠다. <웃음> 유튜버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키슬랜드 <키스님>. 나온다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네. 네 오늘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셨다고 하시는데 저요? 네.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, 어떤 임무를요? 저 오늘 사회보고요 네네 사회자 특별 강연하고요 <웃음> 네. 네. 네 이렇게 막중한 거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지 <웃음> 키토 카페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을 <웃음> 맡았습니다 와 키스님이 검증된 사람이라 이게 맡기는 거죠? 저요? 저 네. 검증됐나요? 아 그럼요 저 괜찮습니까? 네 그럼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<웃음> 비싼 치미행님 아유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? 뺏어 와 이렇게 오늘의 저식의 11분의 1분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도망치하는 얘기입니다 박수 로고 문의해 주십시다특수제인 다이어트를 알리는 유튜버 현재 마이너월푸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두통, 복부 비만, 뭐하난왜 아, 이렇게 음식만 먹으면 좀 가렵지? 아나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아 머리가 막 가늘어졌다고 막 미용실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어좀제 흑역사를 좀 잠깐 공개를 하자면, 네아아 내가 아, 아, 부끄러워서 내가 더 못하겠어. 아,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만나고 지금은 저 증상들로부터 95% 정도 회복이 돼서.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는 그런 키토제닉 유튜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의 베이스가 키토제닉 다어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모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자 박수! 감사합니다 무슨 건 있어? 아이고. 유명한 시즌이. 안녕하세요. <웃음> 팬이요 <형. 웃음> 제가 마이너한 업장에 아이돌. 업장에다 첨게안 쓰. 아 그러니까. 아 <웃음> 오늘의 키토식 강연 끝났습니다. 진짜 많은 분들 와주셨고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제가 씨 어제 한 시간 넘게 준비한 사인까지 해서 침팬사인. <웃음>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악필이라 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번에 이 사인회 하면서 진짜 감동이었던 게저 주겠다고 선물 사오셔서 방향제 사오셔서 선물 주신 분도 있었고 진짜 직접 손수 편지까지 쓰셔서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